150만 원이냐 어, 왜 군견 그 사육비가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250만 원씩 달라고 그러냐 예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, 기본적으로 저는 저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좀 빨리 어, 저걸 보면서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 야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밝으신 분이었나 저렇게 돈 얼마를 가지고서 내가 키워줬으니까 고마워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밝으셨나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저렇게 비정한 분이었나 아니 자기가 4년 동안이나 키우던 개를 알겠습니다. 부모 자식을 예. 띄워놓고 이렇게 놓는 것이 그 우리가 휴머니스트로 알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인가 그런 그런 실망감 같은 게 있습니다 국회 얘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박 비서관님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조수진 의원 얘기는 아니 군견 한 마리 키우는 사육비가 13만 원밖에 안 드는데 왜이 풍산개 두 마리에 관리비 250만 원이 필요한 게첫 번째 그두 번째는 어차피 다운이 새끼도 대통령 기록물의 하나인데